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. 하스스톤에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 주미디어 네이버 닷컴으로 제보해주세요.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<목소리> 전복각이 났어야 됐나? 얘, 얘 버프 좀 주고 싶어서 전복각이 안 났는데... 거의 죽인 거 아닌가? 이 15... 15 데미지라는 게 그냥... 확정이면 은 거의 죽인 거 아니에요? 뱀을 너무 앞에 놨나봐. 어, 괜찮은데? 오. 야 이거 이겼다 아 안돼 아니야 희망을 가져봐 버그일 수도 있어 이겼다. 와. 이겼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하율 근데 지금 야수벤인데 이 상황에서 하율 내면 어떻게 돼요? 해볼까? 아감마감만 나와. 잠깐만, 진짜? 어, 진짜? 오감마감? 레버블 하고? 무친. 누가 패치 됐대 누가? 무친. 일단 여기서는 흉악체를 한번 씁시다. 흉악체를 한번 쓰고 그 다음 턴에 이걸 삽시다 흉악체를 한 칼을 맞춰도 되는데 먼저 한번 보고요. 한장 더? 잠깐만 이러면은 근데 지금은 야수가 많이 없어서 가시 멧돼지가 나오겠네. 응안 합쳐 아감마간 해가지고 아감마간 아감마간 낸 다음에 아감마간 또찾질거임 악마놈들은 날 이길 수가 없지 나 빼고 다 악마였네? 악마 악마 악마 악마 같은 놈들 스네드랑 용을 버리라고? 용은 버려도 되는데 스네드는 안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? 황금인데? 4 1일 아니, 당연한 거니까. 비가 오면 옷이 젖는 것처럼. 어, 어, 시, 씨미미친미 미치, 미미 아, 미치, 미치, 미치, 미치, 미치, 미치, 미치, 미치, 어어? 어, 이거 어 뭐야? 비겼 비겨... 아, 이거 무슨 건가? 비겼다비겼다비가 비겼다. 하다 옮겼다. 그래, 시간 오래, 오래 걸려 가지고 이거 지쳐서 나갔나? 개구리 안 까졌거든요. 일부러 좋아, 개구리 안 까졌을 때. 맥슨나 잡아버려 미리. 그렇지. 어? 어? 어, 오, 쉿. 어. 어. 어. 아 오. 오. 오. 오. 오. 아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야 오. 우 음, 오케이. 와 <웃음> <Wow. 놀람> <놀람> 와우 이거는 데모가 급락이라서 오우 쉣안 없어지나? 어우 13골드 두죠. 의미는 없지만 나갔네 얘는 좀 안나오긴 했다 이팔은 오히려 악마가 좀 적었네 신기하게 근데 이것도 결국엔 데모로 했다 이게 내가 데모가 나와가지고 데모로 원기욕을 모아가지고 딱 이게 좀 어떻게 전환이 뭐 있나? 어? 이 뭐지? 잠깐만. <웃음> 아 잠깐만. 압수야. 뭔데 이거? <웃음>